Double kill. Multi kill.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몇 피리했지? 대기방 보이길래 넬름 피어왔습니다. 아, 네. 나중에 최적화 확실하게 되면은 예. 영상 올릴게요.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면은 돌아갈 수도 있어요, 다시. 일단 세팅도 중요한데 사실 그날그날 그총쏠때그 그날 그 시전자의 컨디션이 중요하거든요. 컨디션만 뭐 괜찮으면 사실 누가 이렇게 등들이 뚜들이 신호 또 나왔고요. 떡세려 되나? 폴드 세려 이제 잘할 것 같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제가 예전에 이션 플랜인데. 어 원래 팔케 K였어요 형님. 아 이게 제 화면을 송출하니까 제가 세팅을 바꿔서 그런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이게 제가 이제 제 화면에 띄우는 영상을 전달하는 게 방송 프로그램인데 그게 좀더잘된 건가? 아니면은 오늘 OBS 켰는데 방송 프로그램이 그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팅 다시 킬려다가 싹다 다시 하고 켰거든요 아프리카도 설정 다시 하고 그래서 그런가? 일단 렉만 얻기를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뭐 총창이 날려. 아이고, 씨, 다칭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봉 온다 해가지고그 컴퓨터 주문을 계속 좀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 이제 추석 연휴다 보니까 배송도 좀 길어질 것같아서고 추석 전후해서 이번에 무조건 시킬 겁니다. 추컴으로 아, 덜 문을 매끄러운 문을 것 같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몇 킬이었지? 칠 킬? 칠킬 됐나? 오케이, 까비. 어, 이거 설정 좋은 거 같은데요? <웃음> 기분 탓. 그렇죠. 절경 문제죠. 절경 문제. 아, 일단 확실한 건. 탄이 좀잘 보여야 된다는 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확실히 느끼는 거는 이게 화면이 좀 밝아지다 보니까 눈이 좀 이전보다 더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근데 타는 확실히 좀더 매끈하게 그러니까 매끄럽게 좀 보일 것 같은 느낌 깔끔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삥 봤을 때 눈이 좀 아프시다고? 아 이전보다 와 개굴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퀴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신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무, 무결점이요? 아, 무결점 잘 모르겠네요. 형님, 모니터는 일단 헤르츠가 중요해요. 아, 몇 헤르츠를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스포는 근데 어차피 그 60헤르츠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배그 같은 경우에는 뭐 144헤르츠 쓰는 게 좋고, 무결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 근데 아무래도, 뭐, 확실히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게 좋겠죠? 혼니님 안녕하세요. 가는 척 하면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안된다 <웃음> 자 이게 여러분 아, 첫판 아니구나 전판했지 병원 한판 했지 어 일단 상당히 좀 돌격 자체가 확실히 나중에 좀 빡빡을 해봐야겠지만 탄이 확실히 이전, 이전 세팅이 너무 어둡게 했었구나 제가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일단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확실 탄이 잘 보이니까 아, 우선님 안녕하세요. 캐스퍼 형 하이오. 탄이 좀잘 보이니까 바나나를 좀 확실히 좀 잡기가 좀 쉬워진 느낌? 아 역시 이게 엔비디아 설정이 중요하구나. 제가 스포는 상관없다는 크게 상관없다는 얘기를 듣고. 좀 어둡게 했었거든요. 어. 미스였네. 근데 좀더 두고 봐야 돼요. 시고 와서 이렇게 맞는 거지. 또야 아이고씨. 아 미션 실패 주가 주가 줄아 이제 발소리 일부러 내고 와나 이걸 내 이걸 줬네 잘한다 파도 형 지하 적배 중간은 페이크를 주고 야 이거를 이해를내 봤네 오히려 좋아 야 방심했어요. 아, 갑박. 아분이 패배아 이게 5대오까지 왔네. 오이? 아, 너무 빨리 갔나? 이렇게 빨리 나서는겠지 역시. 갑박 쓰나가 문제란 말이죠. 오우, 지옥 커버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군이 패배할 수있 아이고야 선... 지겠다 이거 어? 아. 첫 파손인데 3 0개를 채우고 줘야죠 아 이겨야죠 아, 조반템이 설마 장만물이야? 와 이거 설마 제발 안돼아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와.. 공격.. 왜 이렇게 철도첨이해? 우리 전진을 안해 자꾸 빨리 시간 없는데 어, 나이스! 이겼다 이걸? 아, 누가 하면 먼저 갈 때까지 절대 전진을 안 해. 파이팅파이팅 <웃음> 파이팅. 야, 이거 역전하면은, 레전드. 나이스. 나도 내 방식대로 간다, 이 말이야. 어, 뭐야? 좋다 야 지금 말 깠다. 한번더 내밀어 주세요. 그렇지. 그러지 그러지. 어 조형님 은게데 계속 장장 나서서라네. 떡볶이 형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두세판 날린 거아깝는데 좋았어역전리 아군이 하였습니다전 가자구. 요럴 때 기습 번트 한번. 꼬레. 아이고야 잠만 폭 멈춰 와 무슨 뭐야. 대박. 아 이거 언덕 무조건 있는데 큰일 났다 이거. 설도 없고 경보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꼭 괴물이 먼저 좀 전진 좀 백피자다 제발 안. <웃음>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